네, 안녕하세요 수영입니다. 저 수영이가 팝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아, 생각보다 안 무섭네. 내가 가장 좋아하는 셀카 포즈는 이렇게 빠른데? 한 겨울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딱 하나. 군고구마 내생에 최고의 로맨스 영화 세 편. 해. 클래식. 나라랜드. 세해전야. <웃음> 이렇게 뻔뻔하게 해도 되는 거 맞죠? 네. 자. 하루 음,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음. 점심 먹고 커피 마실 때.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<웃음> 자. <그냥> 이렇게도 보이는데 <웃음> 안 되죠? <웃음> 2021년을 위한 새해 바람 세가지 어,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모두가 건강하기 모두가 행복하기 나는 민초단이다 나는 반초단이다 저는 극민초단이죠 근데 그딱 그거 있잖아요 31가지 아이스크림에서만 나오는 그 아이스크림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진짜 못 먹겠어요 막 음료, 뭐 초콜릿 이런 건못 먹겠어요 딱 거기서 나온 아이스크림만 좋아해요 하나 남았네요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은 Last Christmas. I gave you my heart,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. 어 슬픈 노래네. <웃음> 떠나버렸네. 네. 어 신선했어요.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. 근데 이거 아세요? 이거 소녀시대 데뷔했을 때 풍선 모양인 거? 진짜요? 알고 고르신 거예요? 어 대박! 진짜요?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소녀시대역 써있었는데 사랑합니다, 소원 <웃음> 네! 이게 한 해가 갔습니다 어, 한해 동안 원하셨던 일들 모두 다 이루셨길 바라고요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들또 모두 다 이루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개봉합니다,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